정말로 주식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초단타로 돈을 번 사람, 극등주매매로 부자가 된 사람, 가치투자로 돈을 번 사람, 이런 걸 보면 주식투자의 정도는 있고 정답은 없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분들이 성공한 과정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 노력을 많이 하였고, 경험을 많이 쌓았고, 시장이 기회를 줄때잘 잡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노력도 별로 안하고 경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남들 돈 버니 나도 벌수 있겠다란 생각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먼저 3천만원으로 6개월 만에 30억을 만든 이모씨 얘기입니다. 그엔 회에서 5년간 실패만 계속하면서 전국에 돈 주고 주식기법 가르치는 곳을 모두 섭렵하였지만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분으로부터 급등주 잡는 법을 배운 후에는 거기서부터 심리가 안정되어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3천만 원을 6개월 만에 30억으로 키웠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걸왜 못하노? 자기도 계속 까먹다가 돈을 벌어놓고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 5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돈 주고 가르치는 곳은 모두 다니며 배웠습니다. 모두 다니며 배웠으니 아는 게 많겠죠. 아는 게 많다고 돈을 다 벌까요? 아니죠. 아는 것을 실행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었나요? 그걸 급등주 잡는 법을 배워서 거기서 한 종목 잘 잡아서 3천만 원이 8천만 원 되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그동안 배운 다른 기법을 잘 적용하여 더욱 돈을 번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력이 많은 분 중에서 계속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고개를 넘지 못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도움을 받아서 쫓기는 마음에서 벗어나던지 자기가 그동안 정립한 기법을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경험자로부터 충고를 받아 깨달음을 얻어서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익 내는 기법이 있어야 안전하게 수익이 납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지 않는 기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천만원이 1억될 때 마음이 어떨까요? 3천만원의 10%면 300만원이지만 1억의 10%는 천만원이 됩니다. 수익을 낮게 잡아도 금액이 커져서 여유가 많아지니 저절로 좋은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심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빼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전업과 부업투자 차이도 큽니다. 전업은 매달 돈을 벌어야 살지만 부업은 그달 돈을 못 벌어도 수입이 있어서 꼭 매매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업투자자는 매매를 계속하려는 심리가 있고 구업투자는 꼭 매수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매매하려는 여유를 가져서 안전하게 매매하게 되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잘 살펴서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이 잃어서 이성을 잃은 상태면 잠시 매매를 중단하시고 여행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한후 다시 기법을 정립하여서 매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눈과 마음을 맑게 하셔야 사물이 잘 보입니다. 욕심과 공포가 깔리면 차트도 잘 안보이게 마련입니다 맑은 눈으로 취식시장을 살펴야 수익 날게 잘 보입니다. 매매 방법이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고 더더욱 시장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시장이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태인의 철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입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벌고 싶으면 성공자가 번 금액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성공자가 걸어온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번 돈만큼 벌려면 성공자가 걸어온 과정을 밟아야 그렇게 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모든 사람이 성공자 걸어온 과정을 똑같이 받는다면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을 쌓은 뒤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그 기회를 잡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가치 투자로 100억대 자산을 만든 강모씨의 경우를 들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치 투자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1억으로 100억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치투자로 전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된 워렌버피씨에 대한 책은 세계적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가치투자로 누가 또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치투자가 좋고 장기투자가 좋은 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장기투자도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장기투자로 접근해서는 한동안 손실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쓰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된 박모씨도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책을 쓴 박모씨도 100억대 자산을 가진 분입니다. 이두 분은 가치 투자로 10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치 투자로 접근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돈을 그렇게 쉽게 벌었을까요? 매수한 시점을 잘 보세요. 모두가 imf 대폭락 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가치투자된 무엇이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주가가 imf 대폭락 후 바닥을 다질 때 매수를 하게 된 것이 시장이 대폭등하며 동달아 돈을 그렇게 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초보 투자들이 가치투자책을 보고는 자기도 그렇게 벌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 대충 공부부 매매를 하여 손실을 보기에 있는 그대로를 보시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투자로 박씨나 강씨처럼 100억대 자산을 만들려면 이분들이 매수한 시점처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IMF를 맞을까요? 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98년 당시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빠진다면 훨씬 더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이때는 가치투자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이 하락되는 우량주도 가치에 하락합니다. 그러니 가치투자로 누가 얼마를 벌었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억대를 번두 분은 시장이 절묘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자금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써서 돈을 벌지 잘 판단하셔야 성공합니다. 초보들이 같이 투자를 한답시고 종목을 고르려면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우량주에만 투자를 하였는데도 손실만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차트를 안 보고 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안본 거죠. 아무리 우량주라도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죽을지 알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그 결과만 보시지 말고 그렇게 된 과정을 분석하셔야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분석하셔서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없는데 그냥 총을 쏘면 쓸데없이 총알을 낭비하게 되어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총알이 없어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를 한다면 여러 성공자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모델을 찾아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박모씨의 경우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투자의 수익이 있어서 여유를 잇다 보니 기다릴 수가 있어서 좀더 쉽게 장기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신다면 좀더 싸게 주식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돈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성공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밟아야 성공의 문을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언제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한동안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성공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경험을 많이 쌓았고 휘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성공했다는 말은 복잡한 여러 가지의 매매법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기법 하나로 돈번 예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그 단순한 기법 하나가 자신이 잘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기회를 주어야 돈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가치투자로 돈번 사람은 우량주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한 후 장기투자하여서 돈을 법니다. 급등주 매매는 급등주 패턴을 습득하여 절묘한 지점에서 매수 매도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단타 매매는 초단타 매매 비법을 배워서 돈을 법니다. 단타 매매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상한가 따라잡기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급등주 매매로 수백만원으로 수십억을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매 방법 중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기법을 찾아배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액의 정도나 투자금액의 성격 여윳돈이냐 급한 돈이냐에 따라서 투자전략이 달라지며 구업이냐 전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일단 주변의 주식 고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주식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함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시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못발걸음을 하시면 고생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 없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바보 아니면 실패 없이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주식투자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탁월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하셔야 합니다. 바둑을 잘 두고 싶으면 바둑의 대가를 찾아가셔 배워서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주식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생 합니다. 요즘은 인넷으로 클릭값 번만으로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리를 하여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란 뜻을 새기며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잘 살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터득을 해도 시장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으면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잘 맞게 입혀야 합니다. 즉 피나는 훈련으로 무의적으로 자연스러운 매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투자가 잘 맞는다 싶으면 기본적 분석을 배우고 더불어 차트 흐름도 배워서 하시면 되고 급등주 매매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려면 급등주 매매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루도 매매 안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분은 단타 매매를 잘 배워서 감각을 익힌 후 단타 매매를 즐기면 됩니다. 어떤 것을 하시던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꾸준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나 소액투자로 매매하여 손실이 나면 아직은 완전한 자기 것이 아니기에 자금을 투입을 연기하여서 좀더모이나 소액투자를 하며 수익이 꾸준히 나는 것을 확인 후에 원금을 투입시켜야 올바른 투자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경험하게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으로 느끼는 것과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며 겪게 되는 느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직접 투자를 하며 느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 투자들은 자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고서는 뜻대로 안 되어 혼란을 겪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란 것은 기계적으로 딱딱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백년 주식 역사의 주가의 방향을 100% 맞추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란 100% 맞추어서 수익 내는 게임이 아닌 손실은 적게 이익은 크게를 반복하는 장거리 마라톤 투자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검증을 거쳐서 직접 느껴보아야 합니다. 검증도 없이 흥분하여 바로 적용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습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투자 기법과 충돌을 하게 되어 혼돈이 생겨서 원래 배운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튼튼한 투자기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도를 지킨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혼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존재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려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한눈에 바라는 이성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좋습니다. 글리지 않는 거죠. 주식 투자도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을 알려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모두가 자기만의 수익계품 만드시길 바라며 아울러 돈도 많아 벌어서 꼭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투자로 성공한 분들의 과정을 좀더 분석하여 올려보겠습니다. 미래의 인생은 지금부터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미래의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합시다. 목적을 찾고 목표를 세워서 계획표를 만들어 행동으로 옮기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